이 섹션하고 이 섹션하고 전쟁한다는 컨셉으로 이제 지금 해놓은 거예요. 예. 동서가 어떤 문화로 초창기에 그니까 러 완전히 태고시대, 삼고시대 하는 거니까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역사책 기록이 없어서 상상한 사람이 임자야. 먼저 상상하면 그게 바이블이 돼버려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게 지금 삼6 5 소리를 공개하잖아요. 교재의 실력, 교재의 실력. 왜?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니까 러 옛날 과거에는 뭐 이동이 없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 디자인도 나오지만, 옷도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그 다음에, 왕래도, 왜냐, 말이 하게 에 30km를 달려요. 30km, 말이. 배링에 음. 금방 넘어. 77km인데, 이틀림은 이틀이면, 이틀이면 가는데. 그니까, 러 그때는 특별히 국경도 없었기 때문에, 교류라는 게 엄청나게 있어서, 문화 토템이 하나 있을 수 있었고, 그때 교류는 왕성했다는 거를, 지금의 사람들의, 선입견을 깨는거죠 이걸 통해서 특히 까마귀는 선입견이 죽음, 무덤 막이런거예요 근데 이게 유럽 개념이었어 원래 아시아는 까마귀는 굉장한 건신성한 동물인데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머리가 제일 똑똑해요 그래서 얘들은 지네들이 죽으면 장례식도 치러주고 도구를 활용해 도구를 먹을게 있다보면 젓가락으로 가지고 먹을 거 꺼내서 먹어 그래서 바이블에서 노아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내보내는 새가 여러분 비둘기 줄 알고 계시죠? 까마귀야 여러분 그 바이킹에서 봤지만 무조건 그 배에서 바이킹 해적들이 까마귀를 날려버립니다 펫으로 많이 팻 그러니까 외환으로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20가지 톤이 있어서 얘들이 말을 잘해 배우면 까마귀들이 그래서 이 까마귀의 특성이 막그 무덤 막 이런 건데 이 컨셉의 선입견을 고정관념을 바꿔주는거죠 이걸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삼조거의 인형도 나오면 고 애들이 그냥 이제 그 까마귀로 하고 저는 근데 이게 왜 제일 좋아하냐 디즈니나 이런데는 판타지를 좋아해요 판타지 모르에 판타지를 만들면 띔파크 테마파크를 만들 수가 있어서 해리포터처럼 주랑이 공원처럼 삼조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거고 여러가지가 좋아요 그래서 이건 국가재산이고 진짜 인류재산이야 삼조거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판타지가 나오면 그걸로 연계된 스토리로 테마파크 박물관 전 세계 나올 수 있고 유니버 스튜디오 가서 볼 수도 있고 디즈니랜드도 볼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북경에서 유니버 스튜디오 오픈을 해요. 오픈해서 펜다가펜다가 메인이고 주라기부터 주라시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걸 장 누구 유명한 미국 감독하고 그다음에 중국 감독하고 해가지고 지금 오픈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유니버 스튜디오가 해도 참 부끄러운 게내 서울만한 캐릭터가 없어. 없잖아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삼조고를 세상 밖으로 꺼내면 삼조고가 이제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테마의 캐릭터인데 애니멀의 캐릭터인데 그게 중국 사람들도 원래는 뿌리있게 있었고 일본 사람도 뿌리있게 있으니까 아시아의 공통성이 굉장히 많은건데 이걸 먼저 우리가 하고 있다는 그 프라이드가 대단하고 일본이 왜 못하냐 이게 한때 했다가 시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회가 온거예요 미디어의 여러 문화적인 기회. 다음에 중국은 아직 이런 거에 대해 판타지에 대해서는 저작법률이 있고 창작을 못하게 하니까. 근데 우리는 자유로우니까.